글씨 하나 써볼게요 이 글씨를 아시면은 음, 한자급수 4급 <웃음> 그리 높은 건 아니죠 4급도 안 되려나 6급 음, 죽을사 자입니다 어저께 날생 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니까 오늘은 죽을사가 나와야죠 음. 어떤 것을 사유할 때 자, 우리는 지금 서예공부만 하자는 것이 아니죠 서예 명상을 하자는 것이죠 사유할 때는 그 반대되는 개념을 연구해 보면 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죽을산인데 죽는 것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도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하실 건지 한번 볼까요 어, 졸 신문에 가끔 나오죠 뭐, 향년 80몇셋에서졸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 정도 되겠죠 인생을 졸업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약간 옛날 글자이긴 하지만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거는 죽을 훈 자예요 훈 고관대작이나 장군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풀도 덮어 주고 글씨 옛날 모습이 재밌죠 이건 풀입니다 초두머리는 항상 풀 식물을 뜻해요 그리고 이것은 어, 눈이죠 눈으로 그 죽음을 사람들이 모여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집, 댁 안에서 또는 공간 안에서 무덤 안에서 어, 그 이건 죽을사 자예요 여기 죽을사 자를 쓰는 겁니다 어, 죽은 시신을 어, 이렇게 거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객사 한 사람은 누가 거두지도 못하죠 이 사는 그런 객사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높은 위치에서 돌아가시고 싶으면 훙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왕이 됐다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냐면 바로 붕 하게 됩니다 붕 삼무너질 붕자예요 이것만 하면은 법붕자죠 살, 이거는 다룰 자가 아닙니다 고기육자 고기육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에 살을 맞대고 놀던 친구 붕. 붕이 있고 우가 있죠. 붕우, 붕우 요신할 때이 우도 손이고 손이라는 가셔도 이것도 손, 이것도 손, 손에 손 잡고 이것이 우죠. 살에 살을 맞대고 붕이죠. 뭐 우리 흔히 뽕할 친구 할때 바로 이 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산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붕, 산 무너질 붕. 자 바로 임금이 들어갔을 때 붕어하셨습니다. 임금을 어라고도 합니다. 어명할 때 부흥하셨습니다. 그럼 대통령쯤 되는 문제가 돌아가시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요즘 와서는 대통령 이기가도 떨어져가지고 <웃음> 뭐 돌아가셨다는 말조차 안할것 같기도 한데 자 그분이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그러면 서거하셨다 그러죠. 갈사자 떠나가셨다 이런 얘기죠. 이 돌아와서 다시 죽을사자. 사람이 죽으면은 장례식 지냅니다. 장례식 지낼 때이 장례 장례 한번 볼까요? 여기도 죽을 자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달라 보이지만 실은 똑같은 풀초 풀초 풀초 풀초 그리고 가운데 죽을 자 죽은 사람에게 네, 이렇게 떼짱 잎 해주고 풀로 덮어주고 이런 것이 장례였던 것이죠. 그러면 이, 이 죽을사자 자체의 그 옛날 고대 모습은 어떨 것인가 이 아, 장례의 장자는요 이렇게 뒀었어요 더 옛날에는 즉 상나라 갑골문 시대가 되면은 아주 재밌는 장례 풍속이 나타나요 네모나게 파 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던져 놓고 손으로 어, 흙을 덮는 모습 이것이 장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한자 문자를 공부한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죠 공간도 초월하고 이게 참 아름답고 재미있는 작업이에요 그런 작업을 하기까지는 발음 지도와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죽을사자의 옛날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을사 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거 자체는 뼈입니다. 뼈가 드러난 상태예요. 뼈가 드러나면 죽은 거야. 이런 어린애들이 생각하면 감각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이것은 숟가락뼈라고들 하지만 실은 사람이니 사람이 뒤집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뼈가 드러났다. 죽었다. 왜 그럴까요? 뼈가 드러났다는 말은 육체를 벗었다는 뜻입니다. 그걸 보고 육탈이라고 해요. 육탈. 좋은 무덤을 쓰게 되면은 육탈이 잘돼 가지고 뼈가 황금색으로 빛난다 그러죠 습기가 많고 터가 안 좋은 곳에서는 육탈이 안돼 가지고 뼈는 시커멓게 타고 뭐 살은 잘안 썼고 머리카락은 그대로 점점 길어지고 그래서 마치 뭐 백발 마녀처럼 되는 그런 무덤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죽음이란 사람의 몸에서 뼈, 뼈만 남는 살은 육탈 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한 겁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뭡니까 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를 벗어난다는 뜻이죠 정신이 아니고 영혼이 아니고 넋도 아니고 즉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 서로 하나 되었을 때가 생이라면 영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육이 분리되는 것 이것을 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은 어디로 갈까요? 육을 따라갈까요? 영을 따라갈까요? 영혼은 감정체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영혼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혼육이란 말은 없죠. 자, 그럼 육을 따라가는 것은 없을까요? 쓸쓸하게 그냥 썩어 들어가고 끝나는 걸까요? 넉시육을 따라갑니다. 넉. 우리가 백골이 진토되어 넉시라도 있고 없고, 백골이 있는 그곳에 넉시 같이 있는 겁니다. 한동안 그러면서 그 넉에서 나오는 에너지들, 그 귀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들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좋은 무덤을 쓴다 어쩐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죽음이란 것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의 근원에 있는 죽음 이것은 단지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헌 옷을 벗는 일이라는 것이죠 헌옷 계속 입고 싶으세요? 새옷 입고 싶죠? 새로운 드라마를 한번 쓰고 싶죠? 헌 옷은 언젠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육체는 지금도 매 순간 죽고 또 부활하죠. 하루에도 수많은 세포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기 세포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육체는 그런 거예요. 덧없는 것이에요. 당신이 오늘 잘랐던 손톱 당신입니까? 당신에게서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는 당신인가요? 또 장난감을 좋아하던 어린 시절이 있었죠. 그 당신은 지금 살아있나요? 죽었죠. 그건 육체가 아닌데도 네, 정신도 죽어가는 정신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인가? 지금 당신은 무엇인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나라고 할 것이 무엇인가? 그 내가 있다면 그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또 태어난 후까지 사후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 지구의 존재는 생도 사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생사를 넘어서는 그 존재가 당신 안에 있는가? 죽음이요. 그저 헌 옷을 벗는 일을 따름이고 다만 그헌 옷을 벗기 전에 나는 할 일을 했는가? 그것을 떠올려보는 하루입니다.